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0회 복귀 방송입니다. 로또 1020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월요일날 대분류 특이 패턴, 목요일날 내수 중 1에서 2수, 어, 이렇게 두번 방송을 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20회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 2그룹, 3그룹, 3개 그룹으로 나눴었는데요. 어, 1그룹에서는 2월수에서 어, 보너스 볼이 나왔고요 2월수에서는 어, 12번, 38번, 4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1그룹에서 3 5수가 나왔죠 어, 2그룹에서는요 2중복에서 29가 나왔고요 어, 기타에서 어, 27이 나왔습니다 어, 3그룹에서는요 어4 1이 3중복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대분류는 어, 성공했습니다 대분류는 뭐 거의 오류가 없죠 이거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류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특이 패턴은 어, 대상수가 1, 22, 29, 40이었는데요 이게 풍당풍당 9연속 왔습니다 어, 이게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는데요 어, 여기서 29가 나와서 어, 여기는 어,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 이거하고 어, 유사한 그룹이 특이 패턴이 3개 그룹이 있었는데요 어, 그 중에서 한 개를 올려드린 거였는데요 어, 이게 마침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어, 1021회에는 나머지 두개 자료, 그걸 월요일 날 올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은 목요일 날4 수중 1 에서 2수 자료 였 는데, 요 여기 서는 요41번 하고 45번 하고, 두 개가 나왔 습니다. 어, 회기분석자료였는데요. 어, 여기는 어, 회기분석자료들 중에서 어,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료를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어, 여기까지로 유튜브 방송은 복귀를 마치고요. 다음은 어, 필출 삼수크럽 어, 그 복귀자료입니다. 라이님께서 어, 세수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세수는 이렇습니다. 어, 2, 12, 31. 이렇게 세 수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12번이 출했습니다. 다음은 황금날개 서울님께서요. 어, 또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는요. 어, 처음에 올린 자료를 이렇게 수정을 하셨어요. 어, 처음에 올리셨다가 수정하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7, 8, 43을 올려주셨어요. 어, 그런데 여기는 전멸을 했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추가 설명하시기를 6, 7, 8, 9, 10. 어, 이게 이제 원본인데 어, 여기에서 7, 8, 43을 뽑았다, 뽑았다고 이렇게 마, 말씀을 해주셨죠. 어,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 원본에서는 6번 보너스 볼이 나왔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보너스 볼이 이렇게 나왔죠. 어, 원래 올렸던 거는 수정하기 전에 올려주신 거는 어, 이렇습니다. 여기 수정을 하셨는데요, 수정하시기 전에는 34, 38, 39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이거 어, 이 자료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아마 수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올렸던 자료에서는 어, 38번이 나왔습니다. 어, 또, 황금닭의 서울님께서 자료를 또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그, 쌍둥이 수를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쌍둥이 수에서 11, 22, 44 중에서 본다라고 이렇게 아, 올려주셨어요. 아, 그런는데 여기서는, 어, 이거는 안 나왔습니다. 전멸했어요 다음은, 어, 제가 올려드린 자료인데요 여기는 어, 8, 10, 24를 올려드렸습니다 어, 원본은 2, 8, 10, 16, 24인데 이게 1회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두번 있었는데 어, 7연멸 이내에서 나머지는 6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어, 12연멸 중이고 모두 콜드수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스에서 출한다면 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어, 그런데 어, 이게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13연멸이 됐네요. 어, 이번 주에는 이제 어, 1021회에는 이제 출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죠. 어, 이거는 어, 지금 상당히 어, 신기록에 신기록을 써가며 어, 상당히 어, 장기간 동안 안 나오고 있네요. 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이제 어, 필출 3스크럽 자료까지 모두 복귀를 마쳤고요. 어, 어, 필출 3스크럽 자료를 어, 자료도 참고해서 어, 그 참고하실 분께서는요, 어, 화면 아래에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필출 3스크럽 바로 가기를 어, 클릭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해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도 또 자료를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까지로 모두 마치고요. 어, 월요일날은 대분류 특이 패턴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